그러면은 건소자본 창업이 안되는거예요 음. 하다보면은 근데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많은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음. 하지만 음. 이 많은 브랜드, 이 많은 창업하는 장소들을 쫓아다니면서 음.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도 대다수의 프랜차이즈 본사는 그런 위의 비중들로 잡고 이제 영업을 진행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들어도 될까요? 제가? 아마 대다수의 네. 프랜차이즈들이 아직도 그런 방식들을 음. 하고 있을 거예요 음. 그렇지 않으면 은 초창기에 음. 수익을 낼 방법이 없어요 음. 그렇게라도 수익을 만들어야 음. 일단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까지 회사를 운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음. 어, 그 부분은 아마 아직도 일정 부분에서는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황교익 씨 말로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주들의 피를 빨아먹는 형태의 프랜차이즈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본인이 생각해도 그런 류의 지금 형태인가요? 네 지금은 사실 가맹점이 운영을 해서 돈을 많이 벌건 안 벌건 어떻게든 본사의 수익을 뭐 일정 부분에 음. 뭐 비용을 지급을 해야 돼요. 이게 뭐 물류에서 음. 어느 정도 부분을 줘야 한다든가 음. 뭐 여러 가지 물론 본사에서도 그렇게 해야 회사 운영이 되겠죠. 음. 하지만 중요한 건어 가맹점주들이 돈을 벌어야 음.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돈을 벌고 음. 해야 가맹본부에 일정 부분을 주더라도 영위를 해갈 수 있는데 음. 일단 그런 부분은 배제가 되고 음. 어찌 됐든 본사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운영을 음. 하기 때문에 점주들이 무너지고 있는 게 사실 지금 프랜차이즈거든요 음. 근데 그렇게 점주가 무너지고 나니까 본사도 이제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거죠 음. 똑같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사는 그래도 살아남는데 대부분의 가맹점들은 그런 일들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네. 이런 설명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본사도 살아남고 가맹점도 살아남는 법을 찾자면 굳이 그쪽 계통에 계셨으니까 네.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어... 사실 저희 이제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게 음. 처음... 뭐 이제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 정말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있어요 음. 그러면 그 가게를 찾아가서 음. 일을 배우겠다고 하죠 어, 월급은 안 받아도 좋습니다 음. 여기서 일을 배워서 이런 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뭐 우스갯소리로 늘 얘기하지만 그럼 넌 청소부터 시작해! 음. 옛날엔 정말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노하우라든가 뭐 메뉴의 뭐 조리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뭐 선에 올라왔을 때 그래 넌 이정도면은 가게 하나 해도 되겠다 음. 사실 이런게 처음 시작이 되된 프랜차이즈거든요 음.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음. 뭐 가맹본부가 충분히 뭐 기본적인 수익구조를 가지고 그러니까 직영점이 되겠죠 직영점을 가지고 가면서 어느 정도 뭐 가맹점주에게만 의존하지 않아도 운영이 될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기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가맹점주들에게 매뉴얼만 던져주고 말게 아니라 사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경험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노하우가 없는 사람들은 노하우를 깨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기간이 또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이 처음에 준비가 돼야 점주들도 가게를 시작했을 을때 뭔가 자기만의 노하우로 그런 경험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본사도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는 그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많이 폐색돼서 굉장히 빨리 오픈시켜주고 이득만 취하는 형태로 갔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은 그 본사 입장에서 네.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면 네. 본사에서는 그렇게 가고 싶은데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갈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 아마, 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기가 네. 배우고 터득하고 이런 시간들을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하지만 그, 그 시간이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는 음. 모르겠지만 음. 내가 가게를 하나 하면서 뭐 적게는 2억, 많게는 음. 5억, 6억을 투자를 하면서 음. 내가 노후를 대비하고 평생 먹고 살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한달두 달이 아깝다고 음. 하면 은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런 분들은 아예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준비도 없이 노력도 없이 뭔가를 이루겠다는 거는 사실 너무 욕심만 앞서는 거고 음. 그리고 허황된 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점주들이 영업을 잘해서 오랫동안 가게를 영위를 하고 수익을 내야 본사도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음. 그렇게 쉽게 내줘가지고 음. 뭐몇 달, 6개월, 1년 안에 폐업해버리고 또 없어지고 나면은 본사는 또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가맹점이 없어지는 거니까 본사도 힘들어지는 거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되고 네. 무엇을 봐야지 그 프랜차이즈를 잘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어, 미리 말씀드렸지만 본사가 가맹점주에게만 의존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고정비가 나올 수 있는 수익이 있는가 음. 이건 이제 직영점이 되겠죠 음. 잘 운영되고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직영점들이 있는가 음. 어 직영점 하나로 회사를 운영한다는 건 힘들어요 음. 그리고 그게 샘플링이 전체적으로 다 됐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최소 3개 이상의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고 하는 그런 직영점들이 운영하고 있는가 음.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정보공개서에 보면은 이제 가맹본사에 대한 재무구조라든가 음. 어 임원들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고 아 가맹본사가 어느 정도 음. 탄탄한지 그리고 음. 안정적인지를 먼저 또 확인을 음.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본사에 갔을 때 직원들이 많이 있는지 어 음. 정확하게 뭐 부서가 분리가 돼 있고 담당 업무들을 잘 하고 있는 이런 직원들이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돼요 음. 처음 갔을 때 이런 사무실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회사가 조금은 아직 잡혀있지 않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가 유행을 쫓아가는 브랜드인지 아니면 좀더 오래 유행을 타지 않고도 오래 갈수 있는 브랜드인지를 본인이 파악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네. 마지막으로 좋은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제가 프랜차이즈에 대한 안 좋은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런 회사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하는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잘 키워나가려고 하는 그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프랜차이즈를 찾는 분들께서 충분히 잘 확인하고 잘 검증을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쉽게 얻은 거는 또 쉽게 무너진다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요즘 어디 크랜차이즈 본사 가면 교육 3일 일주일 받고 오픈을 해주는 곳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런 뭐 그냥 형식상의 교육이 아니라 사실 좀더 길게 교육을 하고 많은 걸 요구하더라도 본인의 노하우, 본인의 경험이 어떤 걸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시간에 대한 투자를 아까워하지 말고 그게 본인이 앞으로 뭐 5년, 10년 사업을 영위하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웃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프랜차이즈 쪽 전문가하고 이런저런 질문 나누면서 구독자님한테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또 한번 느끼는데 본인들의 의지라고 저는 봅니다. 프랜차이즈를 좋은 걸 봤던 나쁜 걸 봤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거는 장사를 하시는 가맹 점주 자기 매장을 하면 사장님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장사는 달라진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더 인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광시TV 유익한 정보 되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